라고와이거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? <웃음> 이거는 <이건 웃음> 아닌 거 <것> 같은데? 튼리를 <웃음> 어, 그거 안 하면 안녕하세요.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. 이마도 선호하는 모양이 있나요?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라운드한 이마를 갖다가 더 좋아합니다. 어떻게 삼자 같은 부분이 덜 드러나고 말 그대로 그냥 라운드한 중앙축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뭐예요? 저몇 센치나 줄어요. <웃음> 그럼 뭐라고 답변해 주시나요? 대략 그분의 피부 두께나 아니면 상황을 보고 어떤 수술이 같이 컴비네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고 최대 줄일 수 있는 양과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양을 말씀드리는 편이죠. 이마가 좁아지면 하관이 넓어 보이지 않나요? 이마가 좁아지면 하관이 사실은 넓어 보이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이마가 좁아지면 눈이 조금 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초점이 하관 쪽으로 안 가고 눈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여기 이마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게 미안하다 아. 이렇게 되면 똑같은 눈 크기 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겨요 네. 있죠 뭐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제일 심한 경우가 이제 피부가 매우 두껍고 삼자가 아주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축소 단독으로는 좀 해결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차라리 모바일이식이라든가 다른 거를 권할 때가 있습니다 이마가 예쁘다고 생각하신 연예인은 있으세요? 어 여성분은 수지씨 남성분은 차한우씨가좀 이마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전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아트 네,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웃음> 안녕. <웃음>